벤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온갖 팁을 다 주십시오. 오케이, okay. let's get ready. 보여주세요. <웃음> 와! 벗으셨다! 오! Ready. So, first, 제중왕은 shoulders. From the side, two steps, back, down. 갈비뼈는 squat, 하고 deadlift, 닫아야 되는데, 네. 벤치는 열어요. 열어야 돼요. So 와, 갈비뼈 진짜 잘 열리신다! Yeah. 다시 보여주세요! Back, down, 칼빈 별, 요거. 와. 목은 길게. Because 목 이렇게 하면 shoulder doesn't go down. 와 이거 되게 진짜 되게 역동적이다. <웃음> 내 가슴의 정점 위치보다 한 20cm 높은 것 같은데. Powerlifting bench press 할 때는 wide. This finger has to touch the power 음. ring. 그냥 잡으면 안 돼. 요 Bad grip. 그냥. <웃음> 살짝 internal rotation 네. 해야 돼. 요 안쪽으로 말아서. 네. Slightly internal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안돼안 안 되죠 열어야 네. 되죠 90도는 아닌데 75? 아, 경이로운 게 구조물을 너무 잘 이용하신다 완전 효율 Thank you 고마워 고마워 <웃음> So c Uh, foot position and leg drive 그냥 앉으면 안 돼요 <웃음> 지금까지 다 그러고 네. 앉았는데 발 위치를 먼저 찾고 신발 안에서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make sure a little angle out external rotation 앉을 때는 knees forward first limbo limbo yeah. 거의 끝자락에 엉덩이 대고 뒤꿈치 들려도 돼요? 네, 지금은 들려도 돼요 음 So for now, keep your toe position Slowly lay down 여기서 텐션 좀 잡고 여기서 힙트러스트 밀어야 돼요 어머 어머 어머 계속 밀고 밀고 밀고 빠가 턱에 맞게 가서 힙트러스트는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오! 여기서 호흡 잡고 뽑고 아까 배운 거 back down 엉덩이 내릴 때 그냥 내리면 안 돼요 open the hips 내리고 and then 여기서 호흡 한번더 잡고 후 <웃음> 심플. 여기다가 지금 100kg씩 꽂아도 그 모습일 것 같은 게 보여져요. 나 지금까지 네. 벤치를 한게 아니네. 입술술 할 때에도 발끝으로 이렇게 힘을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저는, 뭐... Well, my legs are short. 숯다리?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Okay, so let's try. 발 위치. 어, 맞아, 아무렇게나 누우면 안 되지. 신발 앞으로. A little twist. And then knees forward. The grip. 이렇게 힙 포복이 습관이라서 여기 보면 It's too flat 힙러스트 higher <웃음> 열고 목은 길게 out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so 여기서 한번더힙 세게 and then shoulders 아까 back down 팁 내리고 근데 내릴 때 이쪽으로 밀어야 돼요 호흡 마지막을 한번 잡고 업! 어머, 업! 와우! 리렙 와! 재밌다! 처음 해보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아, 지금 yeah. 아무 데도 힘든 데가 없었어 렌트 를할 때는 4도 all the back muscles chest, triceps, 다 지금 포지션 어땠어요? 6 out of 10 not bad not bad not great <웃음> <웃음> 고쳐야 되는 거는 your torso, upper body 너무 이렇게 있어요 일자예요? Yes 이 글은 잘했어요 그건 잘했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는 너무 이렇게 있어요 아더 내밀어요? <웃음> 와 이, 이거 솔직히 사장님만 할줄 알아요 나 못해요 올라갈 때더 이렇게 편건하게 <웃음> 응? Shoulder back down 위치는 여기요 오케이 한번 위에서 shoulder back down 또 해야 돼. 오케이 okay, 가벼워 right. 가벼워. 오 oh, o 신세계를 경험했다. s out of 10업 u p g r Yes. 아 재밌네. 항상 벤치 하면은 쫄았는데 yeah. 약간 자신감이 생긴 거 같은데요? 아쉬면 끝났어. 이제부터는 그냥 s i n g e rep. o rep. Let's get the foot position. Good. Grab the bar. More internal. And then hip thrust. 목은 길게, shoulders down 가볍도 열고, unrack. 여기서 shoulder back down 오케이, okay, 호흡 한번더 Go. 와우. 고! 이지! 가벼워 오, 전화 한 번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전화하고 오세요 알렉스가 전화하면 돼요 알렉스 누구예요? 와이프 <웃음> I'm in trouble <웃음> <웃음> Shoulder back down, knees down 호흡 크게, 가슴으로, then Let's go. Wow. Now smooth.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재미네네 네.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했어.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삼두 힘이 다 빠져요. 어. Pressure on the bar like this. Stretch the bar. 와, 근데 그립이 진짜 힘들다. If you see my skin, This is where my 네. 부화가 많이 받는 거죠. Because of internal. 내려갈 때 The bar pressure over 거기로. here. So the pressure. Shoulders down 더더더더더더더더 o n r a c k Shoulder back down Hips down Go 고 <웃음> 얼굴 쪽 <오. 웃음> 와,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호흡을 안 잡았어요 Two breaths 먼저 코 I go <웃음> <웃음> 멋있다 We did this <웃음> 왜또 그렇게 따라해? <웃음> 진짜 열심히 두달 트레이닝하면 몇 정도 기대해요? 음... 47.5? 47.5? 47